1000명. 구독자 천명 구독자 천명 천명 천명 천명 안녕하세요 비 디디 드디어 비입니다 제가 드디어 구독자 천명이 됐는데요 여러분의 응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천명을 구참습니다어네 구독자 천명이 되니까 그 천명에 대한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그 천명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유튜버가 되고 싶은데 생각처럼 그거는 어려운 일 같아요. 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점점, 점점 더 생기게 됩니다. 채널아트를 바꿔드리려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많은 분들 저를 구독하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 매번 댓글을 남겨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음, 채널아트를 바꿔드리고 싶었지만 저도 영상도 만들고 회사일도 있고 개인적인 일도 있어서 모든 분들에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10분, 10분의 채널아트를 바꿔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세 분은 미리 선택을 했어요. 저는 썸네일도 중요하지만 썸네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채널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유튜브 구독을 하시려는 분들이 그 채널에 처음에 들어와서 보는 것이 어, 채널아트입니다. 어내 채널의 제목이 써 있고 어떤 느낌으로 먼저 다가오는지 그것으로 먼저 아이 채널은 흥미롭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싶다 아니면 이 채널의 영상을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는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아트를 저는 유심히 보는 편이거든요 제가 보 채널아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모바일이 있고, 데스크탑이 있고 그 다음에 TV가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TV로는 별로 안 보고 그 음, 데스크탑이나 모바일로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는 특히 모바일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채널의 이름을 거기에다 콕콕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가 지금 제가 푸시한 노란색 그 부분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방문이라고 해서 직접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되게 디테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알파벳 안에 달 모양으로 보름달과 초승달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복주부 한세님이 이 채널 아트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정성 들여서 그 이미지를,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작업을 했고 물론 제 작업이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 어쨌든 조금이라도 제가 그래픽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뀐 거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어떠,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 약간 음, 브이로그인데 데이트 일상 브이로그인데 말랑말랑해요 색감 자체를 톤 자체를 핑크핑크하게 해서 예쁘게 사랑스럽게 브이로그를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채널아트가 되게 색깔은 빨갰는데 아저씨스러워서 이것도 한번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두번째 제너님을 선택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영상 보세요 부부잼나님의 부부 채널은 음, 편집을 되게 재밌게 하세요 부부의 일상을 보여주는 건데 데이트나 뭐 이런 건데 예능스럽게 편집을 되게 공을 들여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채널아트의 음, 채널아트 <웃음> 그냥 말 말을 하지 않을게요 <웃음>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대신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작업 영상 보시죠? 채널아트를 바꾸고 싶은 유튜버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댓글에 자신이 바꿔야 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음 방향성 그리고 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제가 그걸 보고 선택해서 일곱 분의 채널아트를 바꿔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주디TV 많이 지켜봐 주세요. 주디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꼭 눌러 주세요. 주디TV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